자, 여러분. 아, 힘들어요. 저기서 지금 징검을 좀 잡았습니다. 와, 징검이. 여러분, 기대하세요. 두구두구두구두 이야, 오, 뭐야. 바로 징검입니다, 징검이. 와, 제가 까지 잡았던 애랑 클라스가 다르죠. 야, 이 앞다리 보세요, 이거. 이게 아마 두드럭 징검이, 한국 징검이 그런 애들일 거예요. 근데 아주 앞다리가 크고 제가 잡았던 애들하고 이제 클라스가 남다릅니다 이런 개체들이 좀 새끼같아요 제가 볼땐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거의 성체 성체급 개체들 와 이제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건 아 이런거 제가 처음 잡아서 너무 신기해요 지금 와 아래쪽은 이제 뭐 타이거새우? 타이거새우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오 문다 문다 문다 물론 또 아파요 이게 되게 와 안쪽에 한 마리 또 있거든요 여기 아, 쪽에좀 큼직한 친구 이 친구는 좀덜 큼직하네요. 그래도 자와오왔다아 불렀어 음자이 정도 잡았습니다. 지금 좀 큼직한 친구들.